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이랑 꼴초남편 난 꼴초남편이 싫어 내가 자기랑 결혼한 이유가 자기가 담배를 안 펴서 좋아 나, 나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일지도? 우리 어 <웃음>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데 <웃음> 자 오랜만에 해보는 월드컵 오늘 희쁨이랑 같이 해보려고 희쁨이 데려왔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 귀여워 귀여워 왜이래? 그래? 혼자 방송한땐 잘만 하더만 자 제가 취무등 유튜브에서 본건데 결혼식 후 당황스러운 남편과 아내 월드컵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 자기랑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 난 지금도 당황스러운데 <웃음> 일단 남편 버전부터 32강으로 한번 해보자 좋아 자, 어느 게더 당황스러운지 털 많은 남편과 세대 차이 나는 남편 벌써부터 이건 세대 차이 심하게 나오고 있네 이 새가 아이가 아닌데 그러게 <웃음> 그리고 이거 사진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? 오라무탄 아니야 저거는? 세대 차이는 솔직히 지금도 느끼고 있지 않아? 자기야 근데 난 세대 차이는 참을 수 없어 어? 왜? 털은 레이저 받으면 되잖아 아... 털은 관리가 가능한데 세대 그치. 차이는... 관리가 안돼 그래서...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느끼는 게 저는 SNS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 유행하는 밈을 다 알고 있어 그 이제 내가 오늘 본 거를 한 일주일 뒤에 플레임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그 밈을 써먹어 그럼 플레임이 무슨 말이야 이러면 그때 살짝 좀 느껴요 아 모르는구나 차이가 나는 걸못 참는다면 근데 아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웃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뭐가 웃겨 이러면 좀 난감해 근데 자기는 아. 다 웃었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웃겨. 아, 그비밀하면 그래? <웃음> 어, 그 상관없이 어. 그냥 자기가 입을 열면 웃겨. 그래서 어느 게더 당황스럽다고? 세대, 세대 차이. 세대 차이. 음. 털은 레이저로 쏘시면 되잖아. 와.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만났는데 털이 이 정도 있어. 우와, 스파게티다! <웃음> 아, 싸우는 <다 하는> 거! <웃음> 아. 알았어, 세대 차이. 이거 삐처리 시켜주세요. 밝히는 남편과 어우, 짤 뭐야?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. 음.. 근데 이거 둘다 플레임인데? 어. <웃음> 아 이거 우리 가족들이 볼 텐데 그냥 둘 중에 뭐가 더 당황스러운지만 얘기를 해 그러면 저는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이요 난 밝히는 남편은 좋아 아 밝히는 남편은 좋아? 응 왜? 안 밝히면 솔직히요 이제 나한테 식은 건가?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.. 약간 성적 매력을 계속 그치.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그치 한쪽은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으면 응. 너무 슬플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밖에서 만지는 남편은 싫어? 공공장소를 가리라 그런거죠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 오타쿠 남편이랑 겁쟁이 남편 난 겁쟁이 남편이 너무 싫을 것 같아 오. 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좋아 오타쿠는 내가 어? 사싹쿠여가지고 괜찮아요 내가 막 동물원 갔는데 음. 어 자기야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 뒤에 숨고 그러면 음. 오. 하고 싶은데 <웃음> 너 오타쿠 남편은? 난 좋아! 난 같이 다닐 수 있어 자기가 코스프레 하고 싶다면 같이 코스프레 해가지고 만약에 나의 베이비가 생긴다면 걔도 코스프레 시키면서 셋이서 코스프레 사진 찍고 써고 다니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의 오타쿠 성진 그런 데 가서 굿즈도 사고 <웃음> 내가 싫을 것 같아 <웃음> 겁쟁이 남편으로 합시다 자 리액션 없는 남편이랑 잘안 걷는 남편 나는 리액션 없는 남편이 힘들 것 같아 잘안걸는 남편은 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걷자 걷자 이렇게 하고 어디 가자 이럴 것 같은데 리액션은 천성이라고. 뭔지 알지? 그 음. 센스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음. 난 엄청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좀, 것 어, 같아. 근데 이거는 것 같아. 아주 예전부터 희쁨이가 계속 저한테 했던 얘기기는 해요 방송에서도 서로 리액션이 좋으니까 뭘 해줘도 다 받아주니까 그게 너무 서로 재밌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케미고 잘 맞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난 재밌어서 결혼했어 <웃음> 아 근데 잘안 걷는 남편은 내가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니까 러잘안 <웃음>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이 q 게으름이잖아 맞아 맞아 모든 일을 하려면 일단 걷는 게 베이스인데 제가...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나는 리액션 없는 것보다 잘안 걷는 게더 치명적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리액션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 그 정도야? 어. <웃음> 난 내가 해주는 모든 거에 다 웃어야 돼 <웃음> 앞으로도 열심히 반응해줘야겠네 <웃음> 내가 알았어. 자기 웃을 때까지 하잖아 <웃음> <웃음> 이야. 자꾸 깨는 짓 하는 남편. 이랑 코딱지 파는 남편이 있네? 그니까, 자기인데? 뭐래? 자꾸 깨는 짓을 하는 거는 뭘까? 좀 약간 정 떨어지는 짓 하는 건가? 밥 먹다가 이 수신 거 나한테 드리면서 먹을래? 이런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? 그런 깨는 짓을. 진짜, 진짜 그거 너무 심한데? 으. <웃음> 나 자기가 그래도 싫을 것 같은데 그건 윤두준이 와도 싫을 것 같은데 근데 <웃음> <웃음> 막 이런 몸짓 같은 걸로 깨는 짓을 음, 안다고 아니, 하면은 이거 요가 자세 아니야? 나 자기 되게 유연하다 하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, 난둘다 괜찮은데 별로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하나 코딱지가 더러울 있구나. 것 같아 코딱지는 휴지로 했으면 좋겠어 그렇구먼 음. 음. 뭐든지 대충하는 남편 어, 이건 안 돼? 주말에 TV만 보는 남편 어, 이건 안 돼? 내가 둘다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? 난 차라리 그럼 1번이 더 싫을 것 같아 뭔가 이제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TV를 보면은 어. 아 열심히 살았으니까 TV는 봐 그렇게 할것 같은데 뭐든지 대충대충 하면은 정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장바오라 시켰어 근데 빼먹고 사온 거야. 그럼 뭐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. 까먹거나 이렇게 했는데 아... 세 번째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제 그 정도로 빼먹었으면 메모를 하고 가야 되는데 메모도 안 하고 또 빼먹어 오면은 진짜 좀정 떨어지고 빡칠 것 같고 이빡딱갈 시기 하면서. 죽어 던져야지. 어. <웃음> 맞아 이거는 조건이 일단 주말이라는 맞아, 거에 맞아, 한정이 맞아.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. 뭐든지 대충 하는 남편 응. 화나면 소리 지르는 남편 뚱뚱해져 가는 남편 둘다 난데? 그러니까. <웃음> 근데 원래 화나면 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? 뭐 그치 화가 나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질러? 근데 이제 화내면 소리를 지른다 플러스 물건을 던진다 이러면 안 되고 아... 위험하다 화나면 소리를 지른다 어. 그 정도는 괜찮아 화가 나니까 아왜저 화나게! 이러면 내가 잘못해서아 미안 이러고 만약에 나도 화나면 아 뭐야 뭐야 뭐야! 이러고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뚱뚱해져 간다? 용납할 수 없다 마른 것도 싫은데 적당 했으면 좋겠어요 난 남자는 좀등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 정도? 아 너무 싫을 것 같아 <웃음> 아니 근데 짜리 다들 떨어진다 야자 그러니까. 뚱뚱해져가는 남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씨. <웃음>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 상남자가 저렇게 꼭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나요? 그러니까 상남자도 좀 케이스가 네. 다양해서 맞아. 근데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게 이제 내가울 때까지 그건 싫을 거 같아 근데 한번 했어 한번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장난을 쳐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했는데 애가 울어 그러면 이제 그때 아 얘가 이 정도 하면은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..들 거 아냐? 어. 뭐 이제 그때부터 조심하면 괜찮은데 그걸 끝까지 해! 애가 울 때까지 계속 계속 계속 장난이 지나치다고 하니까 당연히 선을 넘는 장난이겠지 음, 계속 계속? 어. 그럼 난 그게 싫을 거 같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상남자는 저 뜨거운 물만 아, 저렇게 안 먹으면 될거 같은데 <웃음> 막 계속 운동 열심히 하고 완전 근육질 몸매 그건 내 <웃음> 이상형인데? 그렇군 자 그럼 그냥 이걸로 갑시다 잔소리 하는 남편, 친구 좋아하는 남편. 난 자기랑 드러난 이유가 자기가 친구가 없어서 좋았어. 어? 그래? <웃음> 응. 친구가 많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. 괜찮았을 것 같아. 자기한테 신경 많이 못 쓰고, 아, 아, 아 자기가 나 친구 만나러 어. 좀 갔다 올게. 해서 맨날 어. 술 마시고 들어와서 어. 아, 자기야, 이러고 막. 난 너무 싫을 것 같아. 나는 친구 없는 찐따 같은 자기가 좋아. 어?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도 그런 내가 좋아. 나는 그냥 자기가 인터넷상에 있는 친구들이랑만 얘기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. 나 인터넷상에도 친구 없어 자기야. <웃음> 난 자기밖에 없어. <웃음> 아니 자기 인터넷상에 맨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. 좀 디스코드로 맨날. 뭐 우리 직원들? <웃음> 잔소리하는 <웃음> 남편은 어때? <웃음> 내가 잘못했으니까 잔소리하겠지.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? <웃음> 어.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지. <웃음> 그럼 그냥 한 기로 뜯고 한 기로 훔쳐. <웃음> 와 자기. 그런게 되는구나 날씨 어, 바로 죽빡 날라갔는데 난 그런게 돼난 그냥 앞에서 어, 어 알겠어 어 그래 이러고 그래서 넘기는데 친구 좋아하는 남편? 응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이랑 꼴초남편 난 꼴초남편이 싫어 내가 자기랑 결혼한 이유가 자기가 담배를 안 펴서 좋아 자기는 나랑 결혼한 이유가 되게 많구나 <웃음> <웃음> 되게 조건이 많은데 <웃음> 어. 그거에 부합을 많이 했나보네 그러... 아나 담배 피는거 너무 싫어 아, 나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일지도? <웃음> <웃음> 우리 자기 얼마나 괜찮데 차라리 담배를 피울 바에 술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? 음. 근데 자인도 술을 안 먹잖아. 음. 정말 완벽한 남자를 내가 빨리 찾았다고 <웃음> 근데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은? 음 친한 사람이면 음. 괜찮아. 좋아요. 꼴초 남편. 싸우고 다니는 남편이랑 <웃음> <웃음> 술 먹으면 개 되는 남편. 개가 된다는 거. 그럼 맨날 술 건데? 먹으면 맨날 경찰 불러오고 막 그런 거. 어. <웃음> 두개좀 비슷한데 그러면? 싸우고 다니는 건 약간 화를 못 참는?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눈만 마주쳐도 이혼할 것 같은데 그러면? 박빙이다. <웃음> 둘 중에 뭐가 더 싫어? 그럼 술을 안 먹으면 개가 안 되고 착한 사람이야? 정상. 멀쩡한 사람이고 근데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? 난 어. 그게 더 싫을 것 같아. 차라리 일관적인 미친놈이면 미친놈이지. 아 그래? <웃음> 어. 오히려? 어. 그러면 술 먹었을 때 지랄 맞다. 그러면 항상 그런 말이 있어. 아 얘가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이 좋은데 난그 말이 제일 싫어 아 어, 그래? 그럼. 나는 술 먹으면 개 되는 남편이 싫을 것 같아 어. 차라리 싸우고 다니는 남편은 이혼이라서 하지 확고에서응확고서아 얘는 진짜 확고한 미친놈이구나 갈길 갈자 안녕 그렇구나. 그치 당황스러운 걸 따지는 거니까 그치 그치 어. 그치 아 근데 둘다 똑같이 이혼할 것 같은데 둘다 <웃음> <웃음> 이혼하셨습니다 네 갈게. 자, 16강으로 들어왔으니까 좀 스피드하게 가보자고. 네. 세대 차이 나는 남편과 겁쟁이 남편. 아, 어느 게더 싫어? 이건 좀 고민되는데? 겁쟁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 부정적이진 않네? 둘다 별로여서 둘다고민나고했어 세대 차이도 별로야? <웃음>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남편이 좀 그런 느낌 아닐까? 부장님 개그 계속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승질낼 거 같은데 이제 내가 승질내면은 나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승질내? 이렇게 하면은 아... 본인만 아, 나쁜 사람황 그러니까 내고 막 나만 나쁜 사람 내고 나는 속 커져 죽겠는데 어, 그래도 겁쟁이 남편이 좀더 별로인 거 같아 세대 차이가 나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뒤로 와! 이렇게 하면서 나를 어? 지켜줄 거 아니야 그래도 어. 근데 겁쟁이 남편은 나랑 잘 맞아도 오잉! 무서워! 어? 이러면서 내 뒤에 숨으면 그러면 좀.. <웃음> 맞아 웃기네..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과 무서운 문신 있는 남편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이 싫을 것같아오 문신보다 더그렇지 문신은 그래도 응. 뭐 지우면 그만 지울 수 있다는 어, 선택지가 있습니다 장난을 계속 친다는 거는 이제 애들을 지 장난감으로 보는 거잖아 내가 하지말 이렇게 했는데 알겠어 장난이야 이러고 넘기면 또 나만 또 예민하게 만들고 애가 울잖아 이러니까 아우 널다보면 애들이 울면서 크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 더 화날 거 아니야 아 진짜 어. 막 상상하는데 자기 그러니까, 혼자 막 어. 되게 좀 빡쳐 하고 있어 어. 애들은 울면서 크는 <웃음> 거야 <목소리가> 이러면 커졌어. <웃음> 그러면 열받을 거 같아 그렇구만 친구 좋아하는 남편 꼴초 남편 이건 꼴초죠 꼴초 완전 무조건 완전 꼴초 꼴초죠, 그냥 꼴초죠.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과 뭐든지 대충하는 남편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 대충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? 대충하면 가르치면 그래도 알지 않을까? 야, 한 먹... 평생을 대충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수정이 되겠냐? 난 솔직히 힘들다고 봐 그럼 내가 꼼꼼하게 하면 되지 그래도 죽어도 이거는 싫다 어, 어, 술 싫어. 먹으면 개되는 남편 싫다 어... 어, 앞내 나는 남편과 뚱뚱해져가는 남편. 어좀 비슷 비슷한 주제들이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음,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 뚱뚱해져가는 남편이 싫을 것 같아요. 앞내가 나면 내가 샤워 시키고, 뭐 씻기면 되니까. 어 그래? 그렇게 응. 생각해? 어. 난 앞내는 약간 체질이라고 생각해. 씻겨도 나. 앞내가 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샤워를 좀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원래 자신이 자주 쓰는 향을 어, 어. 한1년 쓰잖아. 어. 그러면 내가 그거, 어 그걸 안안 어, 어. 해도 내는 몸에 배. 향기를 몸에 배게 하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일 년을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데 뚱뚱해져 가는 남편은 살빼 생각이 없어 보일 것 같아. 계속 뚱뚱해져 가잖아. 아유, 큰일 났네. <웃음> 자, 탈강입니다 뚱뚱해져 가는 남편과 자식 집착하는 남편. 자식 집착하는 남편. 와, 뚱뚱한 것보다 자식한테 집착하는 게더 싫어? 그렇지, 자식이 <웃음> 더 중요하니까. 오. 중동 여자가 남편 뭐 알바 아니지 뭐 자식의 정신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니까 자식을 더 신경 써야지. 술 먹으면 개 되는 남편과 겁쟁이 남편. 술 먹으면 개 되는 남편. 이거 이거 세네. 응. 결승까지 가겠다 이거. 월초 남편과 리액션 없는 남편. 와 세다 이거. 진짜 세다. 자기 아, 입장에서 되게 세일 것. 진짜 같아. 세다. 담배 피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한 후에 막 알고 보니까 진짜 담배를 한 시간에 한 분씩 피는 사람. 그리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반응이 없는 그냥 관관이네. 근데 어간이나. 연애 때는 담배 <웃음> 안 피다가 결혼하니까 담배를 피워? 그럼 <웃음> 이혼 사유잖아. 날 속였거든. 이혼을 하든 말든 어쨌든 일단 당황스러운 남편이. 그러면 꼴초 남편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. 숨겼으니까. 그렇지 숨겼잖아. 4강!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과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 와.. 세다! 와.. 이건 아, 정말.. 아, 어.. 술만안 먹으면 진짜 멀쩡한 남편이야 어.. 아, 근데 둘다 이혼하고 싶을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이게 결승 같다 자 결정을 해야 할 때야 저는 아,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이 더 싫을 것 같아 개 되는 남편은 자식도 때릴 것 같아요래 그래.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이 더 싫을 것 같다고? 쟤는 술안처먹어도 저질을 하니까 아왜 <웃음> 아, 이렇게 말을 세게 해아 아,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거는 좀네 아, 술을 안 먹어도? 설마 안 먹으면 네. 정상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쵸 그쵸 자, 자식한테 집착하는 남편과 꼴초 남편 꼴초 남편이 좀더 싫을 것 같아. 2 0살 되면 내가 나의 자식을 독립시켜 주지 뭐. 아빠가 모르는 것으로 아니, 집착은 히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 그치 그치 그치 그치. 차라리 내가 그 자식을 고1 되자마자 기숙사 학교로 보내 버리는 거지. 음, 그리고 나도 음, 난 애가 걱정되니까 그 근처에서 원룸에서 살게. 음, 자기는 여기 살아 이러고. 난갈것 같아. 애 따라서. 아, 그렇구만. 합리적이야. 꼴초 음. 남편. 자 대망의 결승입니다. 자 우리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 월드컵 결승. 아이들한테 장난친 남편, 꼴초 남편. 오오오오. 난 결정했어. 뭔가요? 꼴초 남편이 더 꼴보기 싫을 것 같아. 그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야, 남편이? 분리시킬 것 같은데. 그렇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거다. 그렇지. 근데 꼴초는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나는. 음. 아이들 계속 장난치면은 나 그냥 따로 살자 거의 이혼인데? <웃음> 어, 그냥 이제 뭐 친정이나 시댁에 보내지 않을까? 분리를 아이고. 하면 그나마 이게 그치. 좀 되는데 그치, 그치. 이거는 뭐 혼자 24시간 감시할 수 그러니까.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꼴초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임신을 했어. 임신했는데 계속 담배를 <웃음> 와.. 바로 눌러. 마맘매야. 결혼식 후 당황스러운 남편 월드컵 최종 우승은 골초, 골초 남편입니다. 아 일단 히프이 기준이고 저희는 당황스러운이라기보다 싫은 남편으로 좀 그쵸. 편향해서 한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같은 맥락에 2부가 있습니다. 2부는 결혼 후 당황스러운 남편 월드컵에 이어서 아내 월드컵에서 찾아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리 인사해. 녹화 종료. <웃음> <웃음>